여러분 안녕하세요. 연휴 잘 보내시고 한주잘 보내셨나요? 도깨비불 운명연구소 이한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9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의 일간별 주간운세 새롭게 또 방송해 볼 예정이고요. 제 4주에 나오는 숫자들은 음력이 아닙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절기 중심이라서 모든 숫자는 양력 기준으로 보시면 되세요. 여기 화면에 왼쪽에 보시면 이 기준이 다 적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월 초부터 이제 약 10일 이상의 기간이 지나면서 현재 천간에 영향을 미치는 글자가 바로 신금입니다. 자, 왼편에 신금이라고 제가 크게 적을게요. 그리고 간목 일간부터 쭉 시작을 해볼 텐데 우선 일간별로 이제 약 7일에서 한 10일 정도 영향을 받는 이 기운들이 다 달라져요. 어이 기간별로 해서 제가 또 월별 운세 때잘 설명을 해두었으니까 참고하실 분들은 월별 운세 재생 목록에 가셔서 9월 운세, 10월 운세, 그리고 12월까지 제가 미리 올려놓은 이 부분들 꼭 참고하셔서 대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신강심력으로도 나누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대입하실 수 있도록 신경을 썼으니까 잘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첫 번째, 간목일관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이렇게 오른편에 그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태어난 날짜가 간목일간인 분들 이분들은 왼편에 제가 쓴이 신금에게 이 구간 동안 계속 영향을 받습니다. 즉 간목 입장에서 신금을 만난 거죠. 그래서 이번 주간에서는 아무래도 평상시 하지 않았던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는 형태의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고 탐욕이라든가 나쁘게 말씀드리면 탐욕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시기를 사서 구설수라든가 시비가 들어올 수도 있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이걸 염두를 해두시고 첫째 날 무인 일이 들어오는 9월 27일 월요일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선 무인 일이기 때문에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재,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비견. 글씨가 또 작다는 피드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큼직하게 적을게요. 천간 지지, 이렇게 들어온 에너지가 다르고요. 간목일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환경이 걸럭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우선 여러 가지로 바쁜 날루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을 하실 것이고 말 그대로 바쁜 날이에요. 근데 신강신약으로 나눠서 말씀 한번 드려 볼게요 신약한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보이는 이식상에 해당하는 화기운과 그리고 재성에 해당하는 토기운과 그리고 여기 관성에 해당하는 이 금기운이 보통 발달이 되어 있거나 많은 분들 즉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 토가 발달되어 있는 분들, 그리고 가을 글자가 좀 많은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약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분들께는 이 27일의 일진이 좋은 날이에요. 약해져 있는 일간에게 힘을 보태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면 신강한 분들, 즉 겨울 글자나 이 목기운에 해당하는 글자들이 잘 발달되어 있는 분들, 태어난 계절도 겨울이나 봄에 태어나신 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이분들께는 27일에 이 운이, 이 일진 기둥, 무인일이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신강신력에 따라서 달라져요. 중화 사주나 좀 애매하다. 이런 분들은 사주를 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고, 중화는 굳이 나누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일진을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두 번째 날이죠. 28일, 화요일입니다. 기요일입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제.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겁제입니다. 그리고 제왕지 환경에 간목이 놓이는 날이에요. 전체적으로는 어떤 불리한 상황이 생겨도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일을 끝까지 추진하시는 형태로 하루가 흘러갈 텐데 자 이제 또 신강신약도 나누어서 신약한 분들, 즉 겨울 글자나 봄 글자가 약한 분들 그러니까 여름에 태어나셨다거나 가을에 태어나셨다거나 아니면, 토 글자가 태어난 달에 강하게 있는 분들, 뿌리까지. 이런 분들이 이제 신약하신 케이스인데, 이분들께는 이제 좋은 날이에요. 이 기묘라는 이 기둥 형태가 내가 좋냐, 나쁘냐, 오늘 잘 풀릴까,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까, 이렇게 일진을 보신다 그러면, 신약한 분들께는 월요일에 이어서 화요일도 좋은 흐름이고,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즉, 겨울과 봄의 글자가 잘 발달된 분들, 겨울, 봄, 그런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연 이틀 모두 그러합니다. 그럼 이제 수요일 보겠습니다. 29일인데 경진일이 들어왔죠.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관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재입니다쇠지환경의 간목일관이 놓이는 날입니다. 그다지 노력은 하지 않아도 되시는 날이에요. 전체적으로 문제 해결 도움을 상황이나 환경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어떤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는 거죠. 이 수요일에. 그런데 신약한 분들 같은 경우나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에도 크게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신강신약 떠나서 이날은 내가 어떤 이득을 본다거나 크게 뭔가를 지금 매출을 크게 올려야 된다거나 이런 쪽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하지만 노력 필요 없이 그냥 시간에 따라서 저절로 해결되는 거 저절로 그냥 때가 되어서 해결을 보는 것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해서 줬다더라 이런 식으로 넘어오는 일들 이거는 이 수요일에 어찌, 어떻게 되었던지 간에 문제 해결에 대한 도움을 받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다가 그냥 도움을 받는 거죠 그러면 30일 목요일은 신사일인데요. 이날은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관이고요.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식신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감목일관 입장에서는 병지 환경에 놓이는 날이에요. 전체적으로 외롭고 주변에서 본인의 노력에 대해서 혹은 어떤 선물을 주신다거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주변에서 전혀 고맙다는 표현을 하지 않고 그래서 고마워하지 않는 이 행위로 인해서 간목일간 분들께서 섭섭해할 수 있는 날입니다. 정작 에너지 소모는 나만 많아지는 날이고 그리고 건강에 대한 컨디션이 떨어지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 목일 하루가. 신약한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신약한 분들은 이 중에서도 신약한 간목일간 중에서도 가을 글자 금기운이 많고 관성이 많고 전체적으로 목기운이 약한 분들께만 2, 30일 목요일은 좋은 날이고요. 나머지 분들은 신강한 분들 포함해서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날입니다. 이제 10월 1일 넘어가 볼게요. 금요일이고 임오일입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인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상관입니다. 사지 환경에 간목일간 간목이 놓이는 날이죠. 전체적으로는 학업에 집중하기도 좀 어렵고 또 발전이 전전조부터 그 흐름 자체가 발전하기가 좀 어려운 날이 아닐까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직장인 사업자분들 모두 문서나 계약 성사는 아주 유리한 날이 아닌 불리한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약한 분들 같은 경우는요 조금 더 도움이 안 돼요. 이날은 유일하게 월화 빼고 지금 거의 지금 보시면 흐름이 도움이 안 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신약한 분들은 그러면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는 즉 겨울 글자나 봄 글자가 적당하게 발달이 되어 있는 이 신강한 분들 중에서는 식상에 해당하는 화기운과 또는 이재성에 해당하는 토가 필요한 신강한 분들 이분들께는 아주 좋은 날이 될수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께는 도움이 안 됩니다. 이제 10월 2일 토요일 보겠습니다 개미일인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정인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는 정재입니다 임묘지 환경에 간목이 놓이는 날이죠 천일기인 글자 형태로 들어온 날이기도 합니다 계약이나 매출이나 수입의 모든 일적인 부분들이 느려지고 지체되고 지연되는 현상을 겪을 수가 있는 날이 바로 토요일입니다 이날 출장 객이 잡혀 있다거나 외부 행사가 잡혀 있는 분들은 시원시원한 일처리 진행이 잘안 돼서 애먹을 수가 있는데 특히 신약한 분들 즉 여름이나 가을이나 이 토기운이 많은 혹은 발달이 되어 있는 분들 이런 분들께는 도움이 안 되는 날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겨울이나 이봄 글자들이 발달이 되어 있는 분들 즉 사주 형태에서 신강한 형태가 되시는 건데 그분들은 재성에 해당하는 토나 식상에 해당하는 화기운이 필요한 사주들은 이날 토요일이 좋은 흐름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형태고요. 이제 마지막 날짜인 10월 3일 일요일 보겠습니다. 갑신일입니다. 천관에 들어온 에너지가 비견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관입니다. 절지 환경에 간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아무래도 절지 환경이다 보니까 변화가 있어요. 큰 인맥의 변화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주변 사람들과 헤어지고 새로운 인맥으로 갈아타는 흐름이죠. 근데 신약한 분들 같은 경우, 즉 여름 글자나 가을 글자나 토 글자들이 발달이 되어 거나그 계절에 해당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도움은 좀 어려운, 하루가 됐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나머지 이제 신강한 분들 그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금기운인 관이 부족한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사례에 해당하는 금기운을 보충을 받는 일진이 돼요 그래서 새로운 직장원을 보충해 주는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금이 부족한 관성이 부족한 신강한 감목 분들께 도움이 되는 일진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신강신약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한번 드려봤고요. 뭐, 어, 좋다, 나쁘다라고 제가 굳이 이렇게 나누는 부분은 극단적으로 받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닌 거는 잘들 알고 계시죠? 항상, 운세라는 것은 참고만 하시고, 어, 비가 올땐 우산을 쓴다. 요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구독자님분은 모두 현명한 분들만 계시니까, 자, 채팅창, 응원 많이 감, 저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조, 좋아요, 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절기인데 목관리 잘하시고요. 저는 또 이제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일간입니다. 을목 일주, 을목 일간. 자 기둥을 봤을 때 태어난 날짜 위에 있는 이 글자가 을목인 글자가 해당이 되시겠네요. 전체적으로 해당 주간 자체가 이 신금이라고 하는 글자에게, 즉, 편관이 되겠네요. 이 편관 기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주간이다 보니까, 을목일관 분들께는 그다지 반갑지 않은 주간이 될수 있어요. 근데 모든 분들께 일주일에 한결같이 흉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어렵습니다. 당연히 다르겠죠. 일진이라는 것은 하루하루 들어오는 운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전체 운에 비해서는 크지는 않아요 현재는 신축년에 이 신금이 훨씬 강한 한해 중에서 9월 초부터 약 10일이 지났기 때문에 더더욱 신금이 더 강해지는 구간이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신금이 위협적으로 다가와 져서 그렇게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즉 치명적으로 내가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방해라던가 어떤 간섭이 좀더 심하게 들어올 수 있는 주간이기도 하고요. 그 첫째 날로 9월 7일, 아, 27일이죠. 27일 무인일부터 볼 텐데, 월요일은 천간에 뜬 에너지가 바로 정제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겁제입니다. 그리고 을목이 제왕지 환경에 놓인 날입니다. 결과를 내기 위해서 모든 사업 분야, 직장인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프리랜서 그리고 예술인 분들 애쓰고 결과를 내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행하게 되는 아주 바쁜 날입니다. 그런데 겨울 글자나 이목 기운이 강한 분들 같은 경우는 도움이 안 되는. 그러니까 신강한 분들께는 그저 재미가 없는 날인데 신약한 분들, 그러니까 화 기운이나 그러니까 여름 혹은 가을 또는 토기운이 많은 분들 그러한 계절에 태어나신 분들께는 도움이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에게는 이 날이 유리하고 신강한 분들께는 조금 다운되는 날이라고 볼수 있고요. 이제 28일 화요일은 김요일입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제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비견이고요. 을목이 걸록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중요한 일 처리를 하게 되시는 날입니다. 여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해보지 않았던 일일 일 자체가 이제 넘어오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날이고요. 이 날도 역시 신약하신 분들 즉 여름이나 가을이나 흙 글자가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한 을목에게 기운을 보태주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수 있는 이 기묘기둥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한 날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급해지고 초조해지고 또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일을 그르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이제 29일 수요일 보겠습니다. 경진일이라서 천간에뜬 에너지가 정관이고 지지에 뜬 에너지가 바로 정제에 해당이 됩니다. 관대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날이 되겠죠. 이 정관이 들어서 좋은 날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고집이 강해지고요. 또 주변에 대한 배려가, 나의 이 행위가 주변에 대한 이 배려를 하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언행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 날입니다. 그러면 신약한 분들은 어떻게 다가오느냐. 그것은 여름이나 가을이나 흑글자가 해당 계절이나 세력이 있는 경우에는, 안정성이 떨어지는 하루가 돼요. 그러면 신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좀 별로로, 별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안정감이 떨어진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 월, 화요일과 또 다르게 이렇게 또 다운되는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30일 목요일은 신사일이고요. 청간에뜬 에너지가 편, 관이 되고 지지에 뜬 에너지가 상, 관입니다. 목욕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본인의 감정을 속이고 솔직하지 못한 태도를 유지해야 하는 그래서 굉장히 피곤해질 수 있는 날입니다. 이날 피곤합니다. 연기를 해야 하니까요. 그러면 신약한 입장에서는 도움이 당연히 안 되는 날이고요.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좋은 게 아니고요. 여기 조건이 있습니다. 유나 아니면 축이라고 하는 글자가 없어야 좋아요. 꼭염두하시고요그 다음 10월 1일 보겠습니다. 금요일이고 임오일입니다. 청간했던 에너지가 정인이고 지지했던 에너지가 식신입니다. 장생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진과전 다른 새로운 대상과 목적을 찾아 나서게 되는 하루입니다. 그러면 신약한 분들은 만사가 모든 일들이 양에서 음으로 변하게 되는 흐름이 있어서 아무래도 운적으로 좀 다운이 되는 날이고요.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조건이 있어요. 식상에 해당하는 불이나 그리고 토에 해당하는 재성이 필요한 신강인 경우에는 좋은 흐름입니다. 자 이제 10월 2일 토요일 보겠습니다. 주말이네요. 개미, 개미일입니다. 청간했던 에너지가 편인이고 지지했던 에너지가 편재입니다. 양지 환경에 목이 놓이는 날이고요. 공부를 하시는 수험생 분들이나 또 사업 시작을 위해서 장사 시작을 위해서 준비를 하시게 되고 또 계약을 실제로 하시게 되는 계약하고 준비하는 흐름이 보입니다. 근데 신약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도움은 들어오지 않는 날이고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식상에 해당하는 화나 재성에 해당하는 토가 용신인 경우에만 좋은 상황입니다. 이제 10월 3일 일요일은 갑신일이죠. 천간에뜬 에너지가 겁제에 해당이 되고 지지에 뜬 에너지가 정관으로 들어왔습니다. 태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날이고요. 주변 사람들이 내게 뭔가를 부탁을 하는데 이게 귀찮게 느껴질 수 있어요. 간단한 일을 부탁할 수도 있겠지만 간단한 거 정말 자기가 할수 있는 일도 내게 도움을 청해오거나 일을 아예 통째로 스스로 하려하지 않고 그냥 통째로 넘겨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약한 경우에는요. 즉 여름이나 가을이나 토가 계절에 해당하시거나 세력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기 때문에 이날이 유리한 흐름이에요 직장에서 일요일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직장에서 좋은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내 자식의 남자분들 아마 해당이 되시겠네요 이 정관이니까 내 자식으로 인해서 내가 웃을 수 있고 또 미소 지을 수 있는 일이 기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즉 겨울 글자나 봄 글자가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날 조금 다운될 수 있어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디테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채팅창에서 후원도 가능하세요. 자, 그러면 다음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고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일간, 병화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신금이라고 하는 정재의 영향을 병화가 계속 받을 건데 아무래도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옛 애인 때문에 흔들리는 혹은 새로운 연애에 있어서 헷갈리는 일을 연애운으로써 맡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서는 구설이나 시비 등으로 마음고생을 좀할수 있는 또 평소 사지 않았던 욕심에 대한 과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욕심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첫 번째 날로서 2 7일 월요일은 무인 일인데 천간에 식신의 에너지가 지지에서는 편인의 에너지가 들어왔고요. 장생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할 일이 생기고 또 쉬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취직이 되는 날짜이기도 해요. 근데 신약한 분들 같은 경우 즉 흙이나 가을이나 겨울 글자가 세력이 있는 또는 그런 계절에 태어난 병화일간분들 신약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약한 화기운을 보충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2 7일의 일진이 아주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는 큰 도움을 받기는 좀 어려운 일진입니다. 이제 28일 화요일은 기묘일이고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상관이고 지지에 들어온, 들어온 에너지가 정인이에요. 그리고 목욕지 환경에 변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주로 화요일과 목요일에 물건 살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 화요일에는 본인의 능력보다 조금 더 과소비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내 수준보다 조금 더 비싼 물건, 당장 필요한 물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좀 무리해서 사게 되는 그래서 사치, 과소비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고 신강, 신약 모두 다 그렇게 좋은 일지는 아닙니다. 특히 이 묘라는 이 묘목 자체가 목생화가 안 되는 부분이고 식상인 토를 치워버릴 수가 있는 글자로 약하게 들어왔는데 그래서 신약, 신강 모두 운 자체가 좋은 일지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돈 쓰고 즐거운 거고 또 에너지를 쓰고 피곤해서 허덕허덕 할수 있는 날이에요. 그럼 29일 수요일은 경진일인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재 그리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식신이 됩니다. 관의 이 관성인 수기운의 그 창고가 되죠. 이진 글자 자체가 그리고 관대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실제로 이 날은 결과가 형편없다고 실망할 수 있어요. 내 마음만 앞서고 결과가 굉장히 실망스러울 수 있는 날인데 본인의 행동 또한 게을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제 신약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일진이 다운될 수 있는 일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이제 이 신자진의 운동을 통해서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제 관성 금수로 이어지죠. 그래서 재와관을 끌고 오는 일진이라서 편재화가 되는 부분이라 아무래도 신강한 분들께는 조금 유리한 날이 되지 않나. 이 29일 날이 신강한 분들이 뭐냐. 그것은 봄 글자와 여름 글자가 세력이 있는 혹은 그 계절에 태어나신 분들. 불균운이 아무래도 강한 분들이시겠죠. 이분들에겐 좋은 날입니다. 이제 30일 목요일 보겠습니다. 신사일입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제 그리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비견에너지입니다. 걸록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사고 싶었던 것들을 사게 됩니다. 이건 말 그대로 내 마음이 동해서 이날도 쇼핑의 흐름이 생겨요. 그리고 쇼핑의 흐름이 생긴다는 이뜻 안에 신약한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드시고 싶었던 것들도 이날 드실 수가 있겠지만 신약한 분들께는 특히 도움이 좀더 많이 되는 일진이거든요. 이 30일 목요일 같은 경우 근데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유나 축이 없어야 좋아요 그리고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는요 재생관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목요일이 좀 불리할 수 있는 일진입니다 이제 10월 1일 금요일 보겠습니다 이날은 임오일 인데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관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겁재입니다재왕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이고요 전체를 위해서 다수를 위해서 무리하게 되고 희생을 할수 있는 흐름입니다. 이 금요일의 일진 자체가. 특히 신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직장에서 좋아요. 이제 화기운을 끌고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평화로울 수가 있고 가정이 늘 시끄럽고 머리 아픈 일이 있었다면 이날만큼은 본인에게 힘을 실어다 주는 일진입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직장에도잘 풀리고요. 그런데 신강한 분들 예, 불기운이 강한 분들이겠죠. 이분들 같은 경우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그냥 세모표시라고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임자일이나 임신일이 좀더 좋아요. 일진으로 잡, 잡는다 그러면. 음 그럼 이제 2일 날 볼까요? 토요일을. 이제 개미일이죠. 이날은 또천관에정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상관의 에너지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쇠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남성분들은 내 자식에게 든든한 도움을 받게 되실 수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해결을 기다려왔던 문제가 아주 노련하고 또 본인의 완만한 사교술로 인해서 해결이 되는 상황입니다. 즉 문제가 해결이 되는 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신약한 분들은 하는 일 자체가 잘 풀려요. 이날. 그리고 화기가 보충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이고요. 신강한 분들, 화기가 튼튼한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다운이 되는 흐름입니다. 그럼 이제 일요일도 볼게요 갑신일이고 정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인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제입니다 병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서류나 문서를 좀 들여다보고 확인해 봐야 되는 일이 생겨요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신약하신 분들은 또 일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면어운 자체가 조금 다운될 수 있습니다 주중에 기관을 방문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전문가에게 물어봐야 한다거나 마음 졸일 일이 생길 수가 있고요.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수 즉 재관이 살아나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날 신강한 분들께 는 좋은 일진의 흐름이 생긴다고 볼수 있습니다. 오해가 생겼다면 그 오해를 본인의 노력 없이 저절로 풀수 있게 되는 기회가 생기는 날이 되겠죠. 이렇게 또한 주간의 병화분들의 흐름을 살펴보았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또 다음주에 좋은 흐름으로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일관 정화일관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렸고요. 이번 주관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금이라고 하는 이 편제의 에너지 영향을 많이 받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스스로 여러 가지 기회들을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너무 일을 많이 벌려놔서 이렇게 많이 벌려놓는 바람에 스스로 자포자기 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대다수의 흐름이 그러하다는 이야기고 이제 신강신약도 따져봐야 되겠죠. 그 그러니까 하나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정화일관분들은요. 딱 하나만 집중하세요. 이제 첫 번째 날입니다. 27일, 9월 27일 모인일인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상관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인입니다. 사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생각이 아무래도 많아지고요. 예전의 일, 과거와 관련된 해상이 많아지는 날이 됩니다. 그럼 신약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화기운을 보충을 받는 날이다 보니까 좋은 흐름이 되는 상황이고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운이 조금 다운되는 일진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하다, 신강하다 이건 또 어떤 얘기냐면요. 어, 신약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몸이 아프고 그런 게 아니고 계절적으로 여름에 아니면 좀 뜨거운 계절에 태어났다. 아니면 뜨거운 글자들이좀 세력이 있다. 물론 사주 구조를 다 살펴봐야 되긴 하죠 그런데 어 이제 목 기운이 많다거나 화 기운이 많다거나 그러면 신강한 사주라고 볼 수가 있고 나머지 글자들 있죠 여기서 식상 토 또는 이제 가을 글자 금또 관성인 수 기운이 많다거나 그러면 이건 이제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신강이냐 신약이냐 요걸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 날이 그렇다는 거죠 신약한 분들께는 예, 약해져 있는 화견을 보충을 해주는, 인노술 운동을 하는 인의 흐름이기 때문에 좋은 흐름이고,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는 빼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진으로서는 도움이 잘안 되는 부분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기묘일을 보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28일. 기묘일이라서 천간에는 식신의 흐름이, 식신의 에너지가, 그리고 지지에서는 편인의 에너지가 들어왔고요. 병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외로워요 이날 외롭고 또 이제 정화분들께서 가까운 친구나 지인들에게 먼저 연락을 취하게 되고 메시지를 주시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느끼게 되는 날입니다 또 신약신강으로 나누어서 신약한 분들 같은 경우는 보충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목생화가 안되는 묘일이기 때문에 도움이 별로 안 돼요. 그리고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세모 표시로 제가 두겠습니다. 기묘일이다 보니까 여러가지 글자로 들어올 수 있는 일진 중에서 격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럼 29일 수요일은 경진일인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제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상관입니다. 쇠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철이 들고 나는 은 겁이 좀 많아져서 소심해지는 날이에요. 하지만 적절하게 나서야 할 때와 나서지 않아야 할 때를 구분하는 날이기 때문에 적절한 도움을 현명한 분들께 받게 됩니다. 자, 역시 신강신약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신약한 분들은 아무래도 충분하게 현실적인 대안을 보지 못하고 섣부른 판단을 한다거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섣부르게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 말이 잘 믿어져 버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수 있는 배신수가 들어와 있어서 운 쪽으로는 다운되는 날입니다. 그럼 신강한 분들께는 아무래도 금수, 재관을 끌고 오기 때문에 이 날은 좋은 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일진으로. 그 다음 30일 목요일 보겠습니다. 신사일인데 천간에서는 편제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겁제어의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제왕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날이고요. 추진력이 생기는 날이라고 볼수 있어요. 밀어붙이는 거죠. 잘 됐으면 좋고 안 되면 경험으로 삼으셔야 되는데 자, 신약한 경우에는요. 약한 화균을 보충을 받기 때문에 좋은 일진이고요. 신강한 경우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떨어지는 일진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 10월 1일 금요일 보겠습니다 이모일입니다청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관의 에너지에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비견의 에너지입니다 골록주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날이고요 직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날이에요 좋은 결과 피드백을 받겠습니다 그럼 신약한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화기운을 보충을 받아야 되는데 보충을 받는 날이죠 그래서 좋은 일진이고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떨어지는 일진입니다 그럼 이제 10월 2일 보겠습니다. 토요일이고 개미일입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편관입니다.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는 식신입니다. 관대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식이나 질투를 받게 되는 날이 됩니다. 신약한 분들께는 화균을 이 미에 밑속에 들어있는 정화의 기운으로써 보충을 받아요. 그래서 좋은 흐름이라 볼수 있고 그럼, 신강한 분들, 화균이 강한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떨어지는 날입니다. 자, 이제 3일 보겠습니다. 갑신 1이고, 정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인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제입니다. 목욕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날이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잘해주고도, 도리어 내가 안 좋은 소리를 듣거나 손해를 볼수 있어서, 전체적으로 실속이 좀 떨어지겠죠. 떨어지는 날입니다. 자, 신약, 한 경우에는 화교는 보충을 받으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일진이 아니기 때문에 운적으로 떨어지는 날이라고 볼, 수 있고 볼 수가 있고요. 신강한 분들께는 재관을 끌고 오기 때문에 좋은 흐름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보았고요. 하나만 하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만. 그래서 재관을 끌고 와서 이득을 보시는 분들은 소수의 분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조금 조심조심 건너가셔야 되는 주간입니다 여러분들 제 운세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후원 부탁드리고요. 다음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무토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오른쪽에 그리겠습니다. 자 지금은 상관에 해당하는 신금이 무토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간이죠 그래서 노력에 비해서 불리해 질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 특히 신약한 무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도움이 안 되는 이 신금의 영향을 계속 받고 계실 거고요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는 금생수가 되지 않는 상황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는 좀 불리해 질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진을 하루하루 뜯어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루하루에이 상황도 달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27일 보겠습니다. 무인일입니다. 월요일은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비견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편관입니다. 장생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는 날이에요. 어, 전체적으로 무토 분들을 도와주려고 환경적인 기초가 세워지거나 사람이 들어와서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신약한 분들, 즉 여름이나 토의 기운이 세력이 있거나 그 계절에 태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강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나머지 가을이나 겨울이나 또 봄의 기운이 세력이 있어서 제압을 해주는 경우에는 신약하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약한 분들께는 아무래도 이노술 운동을 하는 이 무인일의 일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운쪽으로 도움이 되는 일진이고요. 또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운쪽으로 떨어지는 일진이 되겠습니다. 그럼 28일 화요일 기요일을 보겠습니다. 이날은 청간에는 겁제의 에너지가 지지에서는 정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어, 전체적으로는 약점을 숨겨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뭔가를 감춰야 하는, 위기를 넘겨야 하는, 임기응변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신약한 경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으로도 바뀔 수가 있는 것이 이 신약한 경우는 화기운이 필요한데 이 묘가 목생화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럼 신강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목, 관성이 용신인 분들, 목용신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만 조금 운쪽으로 이득이 있고 나머지는 세모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29일 수요일 보겠습니다. 경진일인데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식신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비견입니다. 관대지 환경에 모토가 놓이는 날이고요. 마음만 앞설 수가 있고요.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다소 실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약한 분들께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 중 하나이고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30일 목요일 보겠습니다. 신사일이고요. 상관의 에너지가 천간에 들어왔고 지지의 에너지는 편인의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걸럭지 환경의 무토가 놓이는 날이고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일을 능숙하게 잘 해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신약한 경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유나 축이 원곡에 없는 경우에는 이 기둥 일진이 좋은 운으로 들어왔고요.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입니다. 이제 10월 1일 금요일 보겠습니다. 이모일인데요. 천간에 편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 정인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제왕지 환경에 모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일적으로 욕심이 일어나고 또 확장을 하게 되는 날입니다. 위험 부담을 감소하고 결과를 위해서 일을 밀어붙이고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신약한 경우에는 요 좋은 흐름이고 반대로 신강한 흐름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입니다. 이제 10월 2일, 토요일 보겠습니다. 개미일이고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제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겁제 에너지입니다. 쇠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는 날이고요. 주로 과거의 일, 과거의 인연들과 닿게 되는 날입니다. 내가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사람이 나에게 연락을 주거나 도와주려고 오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신약한 분들께는 당연하겠지만 좋은 흐름이고 좋은 일진입니다. 신강한 분들께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흐름입니다. 이제 10월 3일 보겠습니다. 갑신일 일요일인데 정간에 편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어 에너지는 식신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병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말을 귀담아 듣고 즉 경청하고 내가 도와줘야 하는 일이 생기는 날입니다. 그래서 신약한 분들께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고요. 신강한 분들께는 아무래도 그 수, 목, 운으로 가기 때문에 좋은 일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우리 무토일간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재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음 일간이죠. 기토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기토가 신금이라고 하는 이 식신의 글자에게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한 분들께는 다소 좀 힘든 주간이 될수 있고, 신강한 분들께는 다소 유리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정말 열심히 달리는 주간이 됩니다. 우선 첫 번째 날 27일 무인일을 볼 텐데요. 월요일은 천간의 겁제가 그리고 지지에는 정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게을러질 수 있고 그리고 기토 본인들도 생각이 많아지고 판단이 쉽지 가 않아서 헷갈릴 수 있는 날인데요. 그게 신약한 분들 같은 경우죠. 신약하다는 뜻은 아무래도 식상인 금기운이나 겨울 글자인 수기운, 그리고 관성에 해당하는 목기운이 세력이 있을 때 이것을 크게 신약하다고 표현을 드립니다. 근데 신약한 분들께는 좋아요. 이게 이 입목 속에 병화라고 하는 이 정인이 도 들어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화기운을 채워주는 쪽이라 전체적으로는 좋지만 더 좋으려고 하면은 여기 왼쪽에 제가 적어 드릴게요. 오 또는 술이 있으면 조금 더 좋아요. 조금 더. 그러면 신강한 경우에는, 즉, 화기운이 많거나, 여름에 태어나셨거나, 흙이 많다거나, 흙도 그냥 축축한 축토나 진토가 아니라, 뭐 미토라던가, 아니면 술토라던가, 이런 건조한 흙이 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운적으로 이날이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이제 기묘일을 볼 텐데, 28일 화요일이고요. 정간에 비견이 들어왔고, 편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병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가족 간에는 아무래도 이 비견이 가족이고, 친구고,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주변인들 간에 도와주고, 이해를 해줘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기토가 이해를 많이 해줘야 된다는 거죠. 신약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묘 같은 경우가 목생화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신약한 경우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그래서 세모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럼 신강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연달아서 월요일 화요일 둘다 도움이 되지 않는 일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29일 수요일은 경진일입니다.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지진은 겁제가 들어와서 쇠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나서지 않고 골치 아픈 일들 문제 해결이 필요한 일들 저절로 해결이 되는 해결 도움을 받게 되는 날인데요. 신약한 분들은 화균을 채워줄 방법이 없어서 이게 도움이 되는 일지는 아닙니다. 그럼 신강한 분들께는 오랜만에 도움이 들어오는 그나마 도움이 되는 날입니다. 이제 30일 목요일은 신사일인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식신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에고, 잘못 적었죠? 정인이 됩니다. 제왕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날이고요. 원하는 대상 또 목적을 성취를 하는 날입니다. 그 과정에서 작은 자잘한 손해나 출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작업을 정밀하게 하시는 분들 손으로 뭔가 만드시는 분들은 이날 사소한 부상이 생길 수 있으니까 날카로운 물건이 신금이 들어왔을 때 조금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신약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지지에 저희가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좋은 날이에요. 그런데 신강한 경우에는 좋은 일진은 아닙니다. 이제 10월 1일 보겠습니다. 좋은 일진이 아니라는 것은 사고도 있겠지만 구설 12 등도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음, 오고 가는 대화 중에서 오해도 생길 수가 있고요. 이제 10월 1일 금요일, 이모일은 천간에 정제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인이 들어와서 걸럭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중요한 일처리를 하시게 될 건데, 결과적으로 자신감이 생기는 날이에요. 그래서 신약한 분들은, 아무래도 확연을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적으로 좋은 일진일 것이고,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다운이 됩니다. 이제 10월 2일, 토요일, 개미일을 보겠습니다. 천간에는 편재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비견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관대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신중함이 떨어질 수 있고 그리고 날카롭게 대응을 하시게 되면 괜한 시비, 구설, 대림만 불러올 수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신약한 분들께는 좋은 날이고요. 신강한 분들께는 조심하셔야 되는 날입니다. 이제 10월 3일 일요일 보겠습니다. 자. 정관에 해당하는 이값신 일이라 정관인 감목, 천관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상관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환경에 대한 변화, 변동이 생겨요. 집을 떠나야 한다거나 독립을 하신다거나 결혼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본가를 떠난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신약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날이 아무래도 외로워진다거나 본인이 분리해서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적으로 좋은 일지는 아닙니다. 그럼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가 예상이 되는 일진이고요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아무래도 신강한 분들께 조금 크게 퉁퉁 던져지는 느낌이 있어서 유리한 이득이 들어온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만 신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날이 조금 손에 꼽을 정도로 좀 적은 주간이긴 해요 그래서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대립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중화사주는 늘 말씀드리지만 대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운의 변화가 그만큼 적기 때문입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채팅창 후원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음 주간으로 다음 일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경금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렸고요. 이번 주간 신금이라고 하는 겁제의이 영향으로 경금이 아무래도 대립할 일이 좀 많고 또 투쟁하고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금전활동, 재성활동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분탈이 일어나겠죠. 나눠야 되는 상황이 많이 생기고요. 음. 첫 번째 날인 모임일을 한번 살펴볼게요. 27일이고요. 그래서 천간에는 편인의 에너지가 지지로는 지지로는 편재의 에너지가 경금이 절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중단했었던 일을 다시 하게 되는 다시 하게 되는 흐름이에요. 신약한 분 같은 경우에는 신약한 그러니까 신약하다는 것은 겨울 글자 혹은 봄 글자 또는 여름 글자들이 세력이 있거나 그 계절에 태어나신 경우에 해당이 되시는데 이 신약한 케이스에서는 좋은 일지는 아니고요 유리한 일지는 아니고 신강한 경우에 즉 흙이 많거나 그리고 가을 글자가 세력이 강할 때 이때는 좋은 흐름입니다 그 다음 28일 화요일 보겠습니다 기요일이고 천간에서는 정인의 에너지가 지지에서는 정재의 에너지가 그래서 태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 인데요 지속적이고 실효가 없는 불확실한 일이 계속 일어날 수가 있는 날이에요 처음에 어떤 분이 물건을 사러 왔다가 다시 환불을 받아 갔는데 다시 또 다른 가격으로 구매를 하겠다라고 주문을 넣는 경우 그런데 이 주문권도 또 언제 취소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불확실한 거죠. 그러면 신약한 경우에는 좋은 일진이 아니고요. 당연하겠지만 신강한 경우에는 그나마 좋아요. 세모 또는 좋은 흐름이에요. 그럼 29일 수요일은 경진일인데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편인이 지지에 들어와서 양지 환경에 경금이놓이는 날입니다. 가족이나 친구, 지인들의 도움이 들어와요. 그래서 신약한 분께는 당연하겠지만 좋은 흐름이고 신강한 분들께는 아마도 조금 다운이 되는 흐름이죠. 이제 30일 목요일은 신사일입니다. 정관에서는 겁제의 에너지가, 지지에서는 편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요. 장생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주변에 사람이 들어오고 친구가 생기고 내 편이 생기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 날은 신약한 경금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날이고 신강한 분들께는 좋은 흐름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제 10월 1일 금요일은 이모일인데천간에 식신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관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편법이나 위법이 일어날 수 있는 날입니다. 평소에 안 했던 흐름, 가고 싶지 않았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의 흐름으로 일들이 진행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한 경금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흐름이지만 신강한 분들께는 도움이 되는 흐름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이제 10월 2일 보겠습니다. 개미일입니다. 그래서 천간에서는 상관의 에너지가 그리고 지지에서는 정인의 에너지가 들어왔고요. 관대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구설이나 또 경쟁 필요 없는 시비수가 따라다닐 수가 있고요. 신약한 분들께는 그래서 도움이 되지 않고 신강한 경금분들께는 도움이 되는 일진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10월 3일 마지막, 갑신일 보겠습니다. 일요일입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 제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비, 견입니다. 걸록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내가 행동을 하게 되는, 소심해지는 하루입니다. 그래서 신약한 분들께는 좋은 흐름이고요. 신강한 분들께는 오히려 다운이 될수 있는, 흐름입니다. 음, 이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일요일 이후에 이제 또 흐름이 당분간은 또 이어져요. 음, 그래서 생각을 또 가다듬고, 경금분들께, 가을에서 많이 운의 흐름을 느끼시고 계실 텐데, 건강을 잘 챙기시고요. 항상 운행 흐름 잘 대입해 주시고 제 운세방송 잘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토요일, 일요일은 그, 그 휴일로 보내시는 분들은 크게 운행 흐름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또 너무 또 극대화시켜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가볍게 가볍게 운에 대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신금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고요 이번 주간은 비견에 해당하는 신금이 신금에게 영향을 많이 주게 되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경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겠죠. 예민하고 날카롭고 치열합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첫째 날인 9월 27일 월요일 모임일을 보겠습니다. 천간에 정인이 들어왔고 지지로 정제가 들어와서 대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아무래도 변화 변동이 지속성이 떨어지는 형태로 상황 자체가 계속 이렇게 수시로 바뀌는 일이 생겨요. 전산장애라든가 예를 들게 아주 좋은 형태죠. 월요일 오전부터 출근하자마자 쇼핑몰의 매출이 오르락내리락 데이터의 신뢰가 떨어지는 상황 그래서 빨리 복구를 하기 위해서 모두들 애쓰는 오전 업무, 오후 업무가 되겠습니다 또 장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어떤 장애권과 비슷한 불확실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한 형태 즉 여기서 신약이라는 것은 인수나 비견, 겁제, 즉 토나 금이 약한 형태. 그러면 계절적으로 세력을 얻는 글자들은 이 신약 같은 경우에는 겨울 글자, 봄 혹은 여름 글자가 세력을 많이 얻었거나 그 계절에 태어나신 분들에 해당이 되세요. 이분들께는 좋은 위진이 아닙니다. 그러면 신강한 분들 신강한 분들은 좋은 흐름이에요. 기억해 주시고요. 28일이죠. 이제 화요일, 금요일입니다 청간에 편인의 에너지가 지지에서는 편제의 에너지가 들어왔고요. 절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과거를 청산하고 새 출발을 할수 있는 흐름인데요. 신약한 분들께는 역시 이틀째 좋은 흐름은 아니고요. 신강한 분들께만 좋은 흐름입니다. 자, 이제 29일 수요일 보겠습니다. 경진일인데, 정간에서는 겁제의 에너지가, 지지에서는 정인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인묘지 환경에 이 신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이 진일이라는 환경 자체가 식상의 창고가 되는 거죠. 식상고지가 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이겁제에당하는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문제 해결에 방해가 될수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의심이 많아지는 흐름이 될수 있어요. 이 하루의 흐름이. 그래서 신약한 분들께는 도움이 됩니다. 반대가 되는 거죠. 이틀 동안과. 그런데 신강하신 분들께는 운적으로 다운이 되는. 그다지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이제 30일 목요일 보겠습니다. 신사일이고요. 천간에 비견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관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사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실행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실천을 하거나 또 제대로 일 하는 사람은 없는데 말로만 하소연하는 주변 사람들이 많아서 정말 사공이 많아서 배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날의 흐름은 신약한 분들께는 대체적으로 대체적으로 좋은 흐름이긴 한데 특히 유나 축이 있는 분들은 더 좋아요. 더 좋아요. 그러면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는요. 아무래도 좀 다운이 됩니다. 이제 10월 1일 금요일 보겠습니다. 임오일이고요. 정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상관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관입니다. 병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는 날이고요. 생계에 상당히 많은 간섭이 들어옵니다. 어떤 행정적인 조치가 될 수도 있고요. 뭔가 제약이 많고 또 간섭이 많은 날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럼 신약한 분들 한번 볼게요. 신약한 분들께는 아무래도 좀더 운이 다운되는 날이고 신강하신 분들께는 운쪽으로 상승세가 있는 일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10월 2일 토요일 보겠습니다. 개미일이고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식신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는 편인입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 미가 바로 재성고지가 되는 거죠. 재고가 되는 거죠. 목기운의 목 재고가 되죠. 자신의, 일을, 어, 자신의 일과도 관련되어 있겠지만 아무래도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내 아이, 내 자식의 일을 내가 내 일을 제쳐놓고 봐주게 되거나 아니면 아직 내가 해본 적은 없지만 경험해보진 못했지만 내 일을 제쳐놓고 어설프게 덤벼들어서 해야 되는 날이 될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신약 신강 분들 입장이 다르니까 신약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숙제가 많아지는 경우가 되는 거고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을 많이 버림으로써 본인에게 더 좋은 기회가 될수 있겠죠. 이제 10월 3일 갑신 일을 보겠습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제이고요.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겁제입니다. 제왕지 환경에 놓인 날입니다. 아까 그날은 세지였고요 토요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해보진 않았지만 뭐 이런 해석들을 한 거고, 1월 같은 경우는 투자를 실제로 결정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큰 프로젝트 시작을 추진하게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이 해석을 이제 다시 같이 적어 드릴 건데, 신약한 분들께는 도움이 되지 않고, 신강한 분들께는 재고의 날이기 때문에 좀더 좋은 흐름이고요. 1월 같은 경우는 투자를 결정한다 그랬지만, 신약한 분들께는 반대로 좋은 흐름이 돼요. 그러면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운이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자, 토요일은 신강한 분들께 좋은 부분이고 날이고, 10월 3일은 신약한 분들께 좋은 날이라고 볼수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 다릅니다. 상반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보았고요. 신금일간 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제 운적인 해서 잘 대입하셔서 또. 본인의 상황에 적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임수일간 진행하겠습니다. 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이 신금이라고 하는 정인의 에너지가 임수에게 영향을 강하게 줍니다. 아무래도 여러가지 혜택이라던가 보람된 일들이 임수에게 벌어질 수가 있는데 신강신약에 따라서 이야기가 좀 달라지는데요. 보통 쉽게 말씀드리자면 신강하다는 것은 나를 도와주는 인수와 비겁이 많은 경우 세력을 이룬 경우 즉 가을이나 겨울 글자들이 많거나 해당 계절에 태어나신 경우라면 은 거의 신강 헷갈리시면 은요 알아서 잘하시는 분들이 신강이에요. 건강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럼 신약한 경우는 그 나머지 오행들, 즉, 식상인 봄 글자, 재성에 해당하는 불 글자, 그리고 이제 흑 글자, 토 기운들이 나를 제압하는 글자들이라서 요세 가지 오행들이 그 나머지에 해당하는 신약 기운들의 세력을 이루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중화도 있어요. 근데 중화는 여러분들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으실 텐데, 철학원에 가까운 데 가시거나 철학 카페, 요런 데 가셔도 가셔서 온라인 카페 같은 데서도 보통 신강, 신약 이런 거 많이들 요즘 무료로도 많이 봐주잖아요 그런 거 참고하셔도 되고 중화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운의 변화를 겪기가 좀 쉽지는 않죠 중화를 굳이 나눠서 보신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음, 굳이 그렇게까지 운을 판단하기 위해서 쪼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자 보면 이제 27일 첫 번째 날이죠 모인 일입니다 정간에 편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식신의 에너지가 지지에 들어와서 병지 환경에 임수가 놓인 날입니다. 실제 이 병지라고 하는 환경 자체가 요 아무래도 외로워집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신다거나 말 그대로 증명서, 진단서, 서류 발급을 받게 될수 있고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환경이 열악한 시스템이라서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일진이 될수 있어요. 그러면 신약한 분들, 또 신강한 분들 우선 신약한 분들 같은 경우는 좋은 일지는 아닙니다 자 그럼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어, 오히려 좋은 흐름이에요 좋은 운이고 동그라미 그려 드릴게요 이제 28일 화요일은 김요일이에요 청간에는 정관의 에너지가 그리고 지지에서는 상관의 에너지가 그래서 사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컨디션이 떨어질 수가 있고 건강은 그래서 화요일이 좀 다운될 수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심약한 분들 같은 경우는 이틀째 계속 좋은 일진은 아니고 오히려 이제 신강분들이 이틀째 좋은 일진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이제 29일 수요일은 경진일인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인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관입니다. 인묘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계약이나 장사 진행 주문건들이 잘 진행이 안 되는 날이 이 날이 됩니다. 그래서 신약한 분들께는 좋은 일진이고 반대죠. 이제 신강한 분들께는 좋지 못한 흐름이 될수 있습니다. 자 30일 목요일 보겠습니다. 신사일입니다. 청간에 정인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지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중단이 되거나 일 자체가 해약이 되거나 해지가 되거나 그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는 새로운 흐름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신약한 분들께는 좋은 흐름은 아니고 또 어제와 반대가 되죠. 신강한 분들께는 전체적으로 좋은데 특히 사주 원곡에 호랑이가 있거나 호랑이 띠로 태어나셨거나 호랑이 시에 났거나 이런 분들은 더 좋아요. 목생화가 되기 때문에 재성을 불러오기 때문에 직상이 그래서, 호랑이 글자가 있는 분들은 이 신사일진이 더 좋아진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이제 10월 1일 보겠습니다. 금요일 이모일인데, 천간에 비견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제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태지 환경에 신금이 노이는 아, 임수가, 임수가 노이는 날입니다. 임수일간이니까, 어, 주변 사람들, 가족, 친구, 이 사람들, 내 책임감까지 포함해서, 나와 함께 한솥밥 먹는 이 비견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해지고 그만큼 마무리를 잘 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볼때 손해가 많이 날수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약한 분들은 이날 흐름으로 봤을 때더 힘이 빠질 수가 있어서 손해를 많이 보실 것 같고요.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는 좋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제 10월 2일 토요일은 개미일인데 정관에 들어온 에너지가 겁제,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관이 됩니다. 양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이고요. 새로운 환경에 던져졌을 때 이날 임수일관 분들은 친화력이 굉장히 상승이 되고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친절함과 양보를 많이 받게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또 봤을 때 신약한 분들께는 오히려 반대로... 이틀째죠. 반대는 아니고 이틀째. 신약한 분들께는 도움이 되는 일제는 아니고요. 신강한 분들께만 이틀째 좋은 흐름입니다. 자 이제 10월 3일 일요일 보겠습니다. 갑신일입니다. 자, 식신이 떴네요. 정간에 식신 떴고 지지에서는 편인 에너지가 들어와서 장생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이 날은 할 일도 생기고요. 일거리가 생기는 거죠. 바빠지고. 또 구직하고 계신 분들은 좋은 일자리 소식도 들려옵니다. 그래서 신약한 분들께는 좋은 일제는 아니지만 예, 역시 또 이제 3일째 신강한 분들께는 좋은 흐름이 됩니다. 동그라미 그래서 목, 금, 토, 일 신강한 분들께는 거의 지금 신강한 분들께 발전이나 이런 보험 혜택 요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는 흐름으로 요약이 되시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근데 신약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무래도 어 조금 더 도약이 좀 필요합니다. 자, 이거는 일진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아 그럼 전화뭐일 전체가 안 되느냐 그건 아니죠. 어, 반복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 하루하루가 큰 변화가 없는 분들, 집에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들, 교육업에 계시는 분들, 제조업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운의 흐름을 좀덜 타고요. 그러니까 중화사주가 아니더라도 자신이 하는 업종, 여기 따서도 또 달라지니까 거의 운의 흐름을 안 타는 업종들도 있어요. 참고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제 또 마지막 일진 찍으러 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일진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신금이라고 하는 편인의 영향이 계속 개수에게 힘을 줍니다 그래서 개수 입장에서 신금에게 영향을 이제 정렬 하반기까지 그리고 이제 10월 초까지 받을 텐데 아무래도 억울한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또는 이제 억울하다는 얘기는 뭔가를 해명을 해야 된다거나 사람들이 나에게서 등을 돌린다거나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연달아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을 두고 이제 27일 월요일 무인일을 볼 텐데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관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상관입니다. 목욕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는 날이에요. 사람들에게서 기대보다 낮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일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한 경우, 여기서 신약하다는 것은 봄, 여름 혹은 제압하는 관성인 토의 기운들이 세력이 있거나 그러한 계절에 태어난 경우가 됩니다. 이 신약한 분들께는 아무도 좋은 일진은 아니고요. 신강한 분들께는 좋은 일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신약하다, 신강하다, 중하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 나올 건데 신강하다는 뜻은 보통 인수금이 많거나 아니면 겨울 글자가 세력이 있거나 혹은 그러한 계절에 태어나신 경우가 신강입니다 중화는 운의 흐름을 거의 타지 않는 부분이고요 물론 중화도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그렇게 나눌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운의 영향을 덜 받는 거니까요 좋은 것도 없겠지만 나쁜 것도 특히 없습니다 중화 자체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 보시게 되면 우선 제가 동그라미를 치는 게 신강 쪽이에요. 자, 이제 기묘 보겠습니다. 기묘일이 28일 화요일인데, 천간에 편관의 에너지가,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식신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장생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건강도 이날 아무래도 좀 떨어지는 부분이고, 또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어떤 행동을 가지고, 말 꼬트리를 가지고 소문이 만들어지는 상황이 될수 있어요. 개인에 따라서. 구설이라고 하죠. 신약한 개수분들께는 좋은 흐름이 아니고 이틀째.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조건이 있어요. 음, 음이잖아요. 지금 보시면 기묘 자체가. 그래서 이제 차가운 이 개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모든 것들이 음지가 될수 있기 때문에 본인 사주 원국에 사주 여덟 글자 속에 호랑이 글자나 이 양글자 미가 반드시 있어야지만 좋아요. 이 조건이 있습니다. 무조건 좋은 거 아니에요. 이제 29일 수요를 보겠습니다. 경진 1이고요천간에 정인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관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양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기대고 싶고 의지하고 싶고 이게 좀 나약해집니다. 나약한 나약한 요런 심성이 올라오는 날인데 그래서 신약한 분들께는요 신약한 분들께는 좋은 흐름이 됩니다. 드디어 태세가 바뀌었죠. 그런데 신강한 분들께는 오히려 좋은 일진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30일 목요일 보겠습니다. 신사일입니다. 정간에 편인의 에너지가 지지에서는 정제의 에너지가 그래서 태지 환경의 개수가 놓이는 날인데요. 어 사업이나 일 업무 흐름 자체가 또 장사의 흐름 자체가 성사가 잘안 되고 흐지부지 되는 거가 좀 심해져요. 특히 거래처의 이 말이 일관되지가 않고 자주 바뀔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 말들이. 그래서 신약한 개수분들께는 좋은 흐름이 아니고요. 역시 반대가 됐어요. 어제하고 신강한 분들께는 조건이 또 있습니다. 유나 아니면 축토가 없어야 좋습니다. 자 이제 10월 1일 금요일 보겠습니다. 임오일이고요. 전간에 겁제어 에너지가 그리고 지지에서는 편제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는데, 기존 인연들이 나를 떠나는 날이 돼요. 좀 슬픈 날이 될 수가 있지만, 새 출발도 할수 있습니다. 자, 신약한 계수분들께는 좋은 흐름은 아니고, 이틀째, 신강한 분들께는 좋은 흐름입니다. 10월 2일 토요일 보겠습니다. 개미일입니다. 같은 글자가 들어와서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편관의 에너지가 지지로, 지지로 들어와서, 인묘 환경에 계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일의 진행 자체가 천천히 느려지고요. 그리고 신약한 분들께는 역시 연달아서 좋은 흐름은 아니고 신강한 분들께는 좋은 흐름입니다. 자 이제 10월 3일 보겠습니다. 갑신일입니다. 천간에는 상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인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사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여러 가지로 장사, 생계, 프리랜서 일하시는 분들, 아티스트 분들 여러 가지로 간섭이 많이 들어오는 날이고요. 방해가 많습니다. 일요일에. 그래서 요건또 태세가 또 바뀝니다. 신약한 분들 같은 경우는 좋은 흐름입니다. 일요일이. 그런데 신강하신 분들께는 또 좋은 흐름이 아닙니다. 이렇게 날짜별로 그리고 주간별로 여러분들께서 대입하실 수 있도록 정말 쉬운 단어로 고민하고 고민하고 고민해서 거의 촬영에 그리고 편지까지 거의 하루가 꼬박 하루는 조금 오바고요 반나절이 꼬박 넘게 걸리는 주간운세 진행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날씨가 조금씩 서늘해지고 있습니다 건강 잘챙기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간운세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